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4월 GCEO 영상 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입니다 GFMS 크루의 김기원 대표님께서 올해 정회원연회비 납부를 하시기로 하시고 첫 정모에 참석하셨습니다 GFMS 크루는 수의사가 본사인 기계 및 자동화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구 및 금형 제작업계와 정밀부품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세계 선도업체입니다 김기원 대표님은 작년 송년회 때 코파 음악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셨습니다. 다음은 협회 정회원을 가입 고려 중이신 예비 회원님들 소개입니다. 박스터 코리아 임광혁 대표님 소개입니다. 박스터 코리아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복막 투석에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혈액회로 등의 의료기기 선두기업입니다. 한국 직원 수는 270명입니다. 한국 메티슨 특수가스 주식회사 우유음성 대표님 소개입니다. 한국 메티슨 특수가스 주식회사는 미국의 자회사이며 일본 미츠비시 그룹사에 속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LCD 공정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를 초고순도 가스로 정제 제조하여 납품 수출하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한국지사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210명입니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스 크리아 한국지사장 이신 인도인 라미시 대표 소개입니다. TATA 컨설턴시 서비스스 크리아는 인도의 유명한 4대 그룹 중 하나인 타타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로서 타타 대우사용 자동차와 함께 한국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한국캐파시티 이길재 대표입니다. 한국캐파시티는 350여 개 이상의 외국계 및 국내 기업의 단체 보험을 전문적으로 중계 및 대리 서비스하는 전문법인으로 고객사의 인사, 총문, 노조로부터 좋은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웹빈 소개입니다. 서울 북부지역 대학취업센터협의회 부회장님이신 덕성여자대학교 장영수 취업센터장님이십니다. 현재 저희 협회가 진행 중인 협회 부설 고용노동부 글로벌기업취업산학정협의회 조직을 위해 함께 준비 중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인재개발원 원장님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함께 준비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김현장 여상철 노무사님이십니다. 우리협회 정회원이신 법무법인 세종기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협회 부설 인사 노무 컨설팅지원센터 설립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 동정입니다. 문수연 대표님께서 FMC 크루의 지사장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FMC 크루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작물 보호기술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농업과학기업입니다. 다음은 회원 경조사입니다. 에보니 코리아 최윤영 대표님의 자녀 결혼식이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마자르세빗 박승아 대표님의 자녀 결혼식이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협회 활동 소식입니다. GCEO 산하 오픈골프 모임. 4월 원래회가 19일 수요일 오전 신원CC에서 개최됩니다. 이팀 예정이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픈골프 모임 총무 문수현 대표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GCEO에서는 6월 23일에 한반도 최전선 DMZ 안보 현장 견학 및 부대 격려 방문을 계획 중입니다. 23일 당일 행사와 24일 골프 포함 참가자는 1박으로 진행 준비 중입니다. 골프는 현재 1팀 확정입니다. 방문 장소는 한탄강이 흐르는 철원에 위치한 군부대이고 땅굴 견학 또는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을 배려하여 북한 노동당사 폐업 건물 방문을 추진 중이며 한탄강 둘레길 걷기, 민물고기와 저녁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입니다. 2일차에는 골프라운딩을 즐기시는 분들께서 골프 장소로 가시고 남으신 분들은 산책 후 해산으로 마무리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총국 김동욱 대외협력국장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협회는 정회원사들을 위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모임 세미나 행사에 무료 초대 및 네트워킹 시 기업 제품 등 홍보 기회 제공 퇴직 시 타기업으로의 무료 이직 지원 및 창업을 위한 무료 행정 지원 컨설팅, 매년 주한 외국 기업 급여 및 복리 후생 섭외의 결과가 포함된 주한 외국 기업 백서 무료 제공합니다. 정회원사의 본사 및 한국지사의 마케팅 뉴스, 신제품 홍보 등을 돕기 위해 협회부설 직영 인터넷 뉴스 언론사,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및 150여 개 제휴 언론사를 통해 연일의 무료 언론 보도 송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구글, MSN뱅, 줌인터넷 뉴스 등 주요 포탈 사이트의 기사가 게재되며 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3페이지 이상 기사가 상위 노출로 도배됩니다.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무료 레퍼런스 체킹 서비스 및 주요 대학 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인턴 및 신입 직원 채용 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협회부설 주한 외국 기업 채용 포털 사이트 무료 이용 제공, 그외 기업과 정부의 연결창구 서비스 및 정회원 경조사 서비스 등입니다. 이중 경조사 및 신입인재 추천 서비스는 수시로 진행 중이며 2022 주한 외국 기업백서는 책자 발간 후 모든 정회원사의 우편으로 배송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무료 언론기사보도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정회원사의 기업 및 제품 홍보보도기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송인선 사무총장님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협회의 거버넌스 활동 소식입니다. 우리협회 회장님이신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승수 대표님 회사 본사에서 올해 대구 지역의 R&D 센터 투자유치 계획을 하시고 계시어 우리협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과장님과 정부 현금지원 인센티브 관련 미팅을 주선하였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3월 9일 제임스 맥킴 대표님과 김동욱 대외협력국장이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관에 방문하여 아랍인 살레 사이프 알사르키 상무관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6대 관심 분야인 AI,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우주항공, 농업 스마트팜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의 UAE 진출 지원 혹은 직접 투자를 희망하였고 또 UAE 제품의 국내 수출하는 방안과 추후 국내에 진출 예정인 UAE 회사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협회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조력하여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도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며 향후 우리 협회 이론이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협회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대사관 상무국 상무관들을 모아서 각국의 정부들과 한국에 진출한 해당 국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회 ESG 활동으로서 산학년대 채용 지원 사업 활동 소식입니다. 작년 덕성여대와 함께 진행한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활동에 이어 올해 3월 서울과기대와 우리협회는 MOU 체결 후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9일 화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저희 협회가 공동으로 미니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서울 북부지역 대학취업센터와 연합하여 동덕여대에서 2023년 상반기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추진 중인 협회 산하 공식기구로 서울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서울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근로벌기업 취업 산학협의회 상설협의체를 조직하고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산업부 등과 산, 학정 방식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협회 정회원사가 유능한 젊은 인재 필요시 즉각적으로 유능한 신입인재가 공급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재 DB 구축을 대학들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협회 결산 및 지속가능 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보고입니다. 전년도 2월 금액 511만 9175원, 회비수입 3047만 5천원으로 총수입합계 3563만 303원, 총지출합계 3159만 5924원, 잔액 403만 4379원입니다. 다음은 회원 증감 내역입니다. 2019년까지 50여 명 이상 유지되던 정회원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회비 갱신납부 감소, 신입 회원 증가 감소 등으로 많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다시 신입 정회원사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